이번 시간은 밝은 광량과 더불어 세련된 디자인으로 탈바고말 스포티지 QL 더 볼드 LED 헤드램프와 안개등 그리고 테일램프 장착입니다. 오늘 작업할 스포티지 QL 더 볼드는 할로겐 타입으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안개등은 여러 사연이 있지만 고객님께서 장착만 따로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배선 작업이나 스위치 작업이 동반되지 않아 작동은 하지 않지만요. 할로겐 사양인 만큼 안개등도 밑탑재되어 있으며 야간주행시 LED와 비교해 많이 어두운 편입니다 요즘 필수 품목이 되어버린 전면 썬팅까지 더해지면 정말 많이 어둡죠 스포티지 테일램프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할로겐 사양과 LED 사양이 테일램프인데요 이름 그대로 광원의 차이가 있지만 디자인이 매우 다릅니다 LED 테일램프가 훨씬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거든요 오늘 준비한 모든 제품은 기아 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디테를 멋지게 바꿔줄 테일 램프의 모습이고요 스포티지 LED 헤드라이트 장착시 정말 많은 부품이 필요합니다 헤드램프와 안개등은 기본이고 LED 헤드램프 사양 정션박스와 레벨링 센서, 브라켓, 그리고 규격을 충족하는 굵기에 매우 많은 배선과 순정 커넥터에 삽입되는 순정 핀이 필요합니다 LED 안개등은 할로겐의 기본 사양에 추가하여 장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LED 헤드라이트를 변경시 안개등 설치가 동반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변경된 LED 사양의 정션 박스가 안개등 미설치시 안개등이 고장난 것으로 인식하여 경고등을 표출하거든요 멀티펑션 스위치 역시 안개등 스위치가 있는 부품으로 교체됩니다 커넥터도 정품 방수 커넥터를 사용해 작업할 예정입니다 전장품 작업이니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탈거합니다 레벨링 센서 장착을 위해 잭포인트에 고무를 댄후 안전하게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후륜을 탈거합니다 차량을 한 차례 더 올려주고요 레벨링 센서를 장착합니다 레벨링 센서에서 실내까지 배선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외부로 노출된 배선은 콜게트 튜버를 이용해 주행 중 이물질이나 브레이크 및 배기 열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순정 라인을 따라 꼼꼼하게 고정시켜 주고요. 배선은 순정 라인을 따라 온전석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탈거했던 우측 후륜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범퍼 탈거를 위해 플라스틱 핀과 각종 볼트들을 모두 탈거합니다.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해주고요. 프론트 범퍼를 핀 손상 없이 정확하게 탈거합니다. 기존 할로겐 라이트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LED, 우측은 할로겐 사양의 헤드램프인데요. 한눈에 봐도 디자인이 확 달라지죠? 스포티지만큼 광원에 따른 디자인적 변경이 큰 차량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라이트와 방향지시등 모두 LED로 멋지게 변경되니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광원의 밝기도 매우 달라지고요 모든 배선은 납땡과 수축 튜브, 그리고 흡음 테이프를 이용해 이중삼중으로 마감하였으며 콜게트 튜브를 이용해 엔진의 열로부터 데미지를 방지하였습니다 할로겐에서 LED 헤드램프로 변경시 당연히 이 커넥터가 맞지 않습니다 순정핀 삽입을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콜게이트 튜브와 테이핑을 통해 마감해주었습니다 LED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안개등 배선은 순정 커넥터를 사용해 사후 정비시 용이하도록 했으며 콜게이트 튜브를 이용해 튼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폴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순정처럼 깔끔하게 고정시켜주고요 멀티 펑션 스위치 교체를 위해 에어백 모듈을 탈거합니다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통해 조향각이 틀어지지 않도록 했으며 클락 스프링 역시 테이핑을 통해 고정하였습니다 멀티 펑션 스위치 교체 후 순정핀 삽입을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였고요 나사 풀림 방지제를 허브 볼트에 도포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기존 할로겐 사양 정션박스를 탈거합니다 어느 게 할로겐 사양인지 LED 사양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양의 부품은 외관상 동일하며 심지어 필요한 핀까지 다 살아있지만 기존에 있던 할로겐용 정션박스는 LED 헤드램프에 필요한 추가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션박스교체 없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작업 시 거슬렸던 딜러표 블랙박스 배선을 정리해줍니다 커튼 에어백 뒤로 자리를 잡아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고정하였습니다 범퍼를 장착합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멀티펑션 스위치와 LED 헤드라이트, 안개 등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바로 전용 진단기를 이용한 파라미터 세팅과 0점 설정인데요. 진단기 작업을 실행하면 현공차 상태에서 레벨링 센서 값에 따라 조사각을 변경하는 기준점이 되는 0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LED 테일램프 차례입니다. 기존 할로겐 테일램프를 모두 탈거합니다. 탈거 전 주변은 모두 마스킹을 꼼꼼히 해주고요. 테일램프는 교체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물론 탈거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자체 손상의 리스크가 좀 있지만요 LED 테일 램프까지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라이트가 꺼져 있어도 훨씬 세련된 스포티지 QL 더 볼드로 털바꿈했습니다 라이트를 점동시키면 나타나는 LED 특유의 색온도와 함께 독립적으로 발광하는 데이라이트와 방향지시 등은 정말 활용점정인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 안개 등은 정말 잘 빠진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LED 헤드램프와 함께하니 그 매력이 10분 발휘되네요 야외른화가 신인성을 확인해볼까요? 야간 주행시 완벽한 치여 확보로 안전성이 확연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멀티펑션 스위치 및 LED 사양 정첩 박스로 교체되어 계기판의 안개 등 점등 표시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LED 테일 램프를 장착하니 뒤태가 확 살아나죠? LED를 사용하는 만큼 할로겐에 비해 훨씬 긴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반응 속도도 빠를 뿐더러 광원 자체가 훨씬 더 세련되었습니다. LED 테일 램프는 기능적인 면에 향상도 있지만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스포티지 QL, 더 볼드, LED 헤드라이트는 안개등과 함께 진행되는 튜닝입니다 하지만 LED 안개등은 단독으로도 작업이 가능하죠 야간 시인성이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작업처럼 헤드라이트를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안개등을 먼저 장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안개등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그때 헤드라이트를 추가로 장착하는 옵션이 있으니까요